야, 신기하시는데, 또. 새로운 종이네. 오. 맞네. 아싸, 잡았다. 잡았다. 오! 크다, 크다, 크다. 한두 손, 셋, 넷, 다섯, 여섯, 다겠다 오, 크다. 이야, 굿, 굿, 굿. 운이 그냥, 오, 진짜 크다. <웃음> 오늘은 선글라스 끼고 좀 멀리 나왔어요 너무 멀면 또안 되는 것 같은데 아예 더 나가든가 해야 될텐데 오늘도 전자하는 바다 오~~ 오 크다 크다 이야~~ 아갑습니다 그래. 어. 그래. 아, 그렇구나. 야, 아 저, 무겁네. 진짜, 오, 오. 신기하네. 새로운 거잡어무네 응. 아. 야, 신기하네. 세종네 오. 맞으. 어, 아. 예. 일났다 조금만 기다려 잡아서 이렇게 어 근데 이게어디뭐왔어아 뭐 아, 어, 뭐 돌에 들어가서 그냥 20분 버텼는데와아 어, 눈도 크다 이. 20분은 무슨 아프지 오 눈마 엄청나 다 우와 커커커커 아버지. 이야 이리 초점이 안 잡히냐 오 이빨도 크다 오. 눈이 그냥 오, 진짜 크다 우와 <웃음> 아, 큰거이 응. 아 아빠 실 마리 말 마리 면 뭐하냐고 응. 가만히 있어 어, 어디 어디. 에? 어디 여기 여기 새우를 먹고, 먹고 있었어? 네아 뭐야 새우 먹고 있었어요 버려 <웃음> 상한 거 오래된 거 아니야 그래요? 호박기 <웃음> 발 그 입질에서 여름이 뛰어갔나? 한번 입질하고. 알았어? 아싸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. 자, 아빠 올려줘. 그래? 알았어. 왜 어? 도망간 거야? 이 도망갔잖아. 이 이거 하다가 봤어? 이야, 걸링거 참았어, 오, 오. 오! <웃음> 네? 다섯, 여섯 오! 다 <웃음> No, 이 p a itu? Apa itu? a 이 오예야아 이번엔 녀녀사，오케이，일명 닭금바이과 놀래미깐가 이게.